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지쌤 채널의 이벤트이자 하나의 콘테스트인데요 바로 죽은 ppt도 살려낸다는 망pt 콘테스트입니다 사실 요이 기획은 제가 정말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책을 내면서 출판사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ppt나 그리고 바꾸고 싶은 ppt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실제로 수정하고 어떻게 만들면 더 좋은지 그런 피드백을 드리는 그런. 이벤트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망피티 콘테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요 소정의 선물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아래쪽 더보기란을 보시면 참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망피티 콘테스트 자료는요 바로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었 PPT 자료를 한번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다가 10년 전에 저 스스로에게 보냈었던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직접 편집해 보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예전스럽게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요즘 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발표 스타일에 맞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같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T 자료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직접 만들었던 었 자료인데 와우 이렇게 왼쪽에 이미지가 있고 오른쪽에 텍스트와 함께 이렇게 만들었네요 자. <웃음> 내 자신은 누구인가? 아,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비전에 관련한 그런 다양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 네,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성격, 이런 것들, 탐구, 발견, 목표화,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자 이때 당시에 이걸 만들었을 때 어떤 걸로 만들었었냐면 사실 이게 PPT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 파워포인트 대신 포토샵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포토샵으로 만들었던 것을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와서 그냥 발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파워포인트 안에서 수정 못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바꿔야 할 부분 한두 군데 정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어, 표지랑 그리고 여기 있는 성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웃음> 제 사진, 제 사진과 좀 내용들을 좀더 적절하게 집어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로 표지부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표지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정말 여러가지 쓰는 것보다는 이미지 하나와 그리고 도형 하나를 써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뭔가 좀 비전과 관련한 듯한 느낌의 그런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네모 도형 사각형 도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만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일단 첫번째는 이 이미지를 슬라이드 크기에 맞춰서 딱 키워 볼게요 자 이렇게 대각선을 했는데 이쪽이 남죠 이럴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각선으로 조금 더 이동시켜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지 비율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크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림 서식 자르기를 활용해서 슬라이드 크기만큼 한번더 잘라 주도록 할게요 삐져나간 부분 말이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네모 상자를 여기에 크게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그리고 채우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색으로 채워줄 거냐면 바로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줄 겁니다 그라데이션을 활용해서 살짝 왼쪽은 밝은데 점점 갈수록 색깔이 보이는 이런 느낌 자 그라데이션 채우기 누르면 여기 그라데이션 중지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지점 중에서 두 개를 삭제하도록 할게요 양 끝에 두 개가 나오죠 맨 왼쪽은 흰색 맨 오른쪽도 흰색을 해주되 한쪽에 있는 중지점의 투명도를 100%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위쪽은 하얗고 아래쪽은 원래 이미지가 보이죠 방향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방향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여러분들이 적고 싶은 내용들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조금만 더 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적었고요 여기에서 이 영어를 만약에 쓰게 된다고 라 했을 때 영어 글꼴이 정말 좋은 글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글꼴들 아무거나 써주셔도 상관 없는데 영어 글꼴도 있겠지만 한국 글꼴 중에서 상상토끼꽃길체라고 하는 글꼴이 있어요 그그체를 활용해서 뭔가 조금 느낌 있게 필기체 느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nking of my vision 색상은 흰색으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효과서식에 들어가셔서 텍스트 옵션 그리고 네온 그리고 검정색 네온을 집어 넣어서 흰색 글씨가 잘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이고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조그만한 텍스트를 집어 넣으면 되겠죠 좀더 눈에 띄게끔 중요한 단어에만 색상을 하나만 칠해줄게요 음, 색상은 그냥 기본 색상 중에서 주황색이 기본 색상 중에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황색 소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표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훨씬 보기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표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기 소개하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만들어 보려고 제가 일부러 텍스트를 이렇게 다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PPT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봤더니 나서는 것을 좋아함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좋아함 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사실 그 PPT를 제작하실 때 반복되는 단어를 좀 없애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반복되는 단어 때문에 다른 글들을 적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지 않으면서 조금 더 간결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내용으로 바꿔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뭐 확실하게 바뀐 것 같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더 간결하게 만들어주되 그것을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이것에 맞는 아이콘을 찾아 주도록 할게요 자 제가 플랫 아이콘이라는 사이트에서 방금 전에 봤었던 그 주제와 맞는 그런 아이콘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또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자체 요거 자체를 좀더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중앙에 오게끔 만들어 주고 아래쪽에 내용들을 배치를 해 줄게요 사실 원래는 이렇게 미리 텍스트를 다 입력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건 아니고 한 가지만 만드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엔 근데 일단은 지금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든 텍스트 상자를 얇은 글꼴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얇은 글꼴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하냐면 에스코어 드림체 라고 하는 글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에스코어 드림체로 바꿔 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따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굵게 굵은 글꼴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 중앙으로 정렬하고 그리고 뭐든지 앞장서서 매우 빠르게 수행 뭐든지 내 손으로는 위쪽에 있는 굵은 글꼴보다는 좀더 얇은 글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굵은 글꼴들보다는 좀더 작게 만져 주도록 할게요 그 전체적으로 다 크게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주자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원도형을 하나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렇게 원도형을 여기에 집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넣으셔서 선 없음, 회색, 아주 밝은 회색으로 만들어 줬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면 이렇게 원도형 안에 아이콘이 들어가게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좀더 이렇게 좀 정렬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제된 느낌이 딱 나기도 하죠. 자,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할게요. 맨 뒤로 보내기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때요? 지금 이렇게만 만들어도 충분히 좀 괜찮아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내 사진을 좀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뒤쪽 배경에 여러분들 사진을 직접 넣으셔도 돼요 자제 10년 전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10년 전이 사진을 이 슬라이드 크기 맞게 다시 한번 삽입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도형을 그린 다음에 자 이렇게 흰색으로 채워봤고 그러니까 보일랑 말랑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맨 뒤로 보내기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뒤쪽에 살짝 보이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게 되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뒤쪽에 있는 이미지가좀덜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10% 정도까지 밝게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의 성격은 약간만 포인트를 주도록 할게요 소개, 소개하고 싶은 나의 성격은.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아이콘과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활용하니까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PPT도 보내주시면 제가 그중에서 꼭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들 수정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보내드릴 거고요. 아무튼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그럼 다음 망피티 콘테스트에서 만나요. 안녕!